구독자여러분들 제영상을 보시는 전국민여러분들 제영상을 보시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난관계자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성 지지층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뽑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의원이 어떤 윤미향을 알고 있습니까? 정의기억연대에서 위안부분들이 학대해가며 앵벌이 시켜서 유명인들이 위안부목표을 횡령한 사람입니다. 윤희향이가 위안부분들이 학대해가며 앵벌비 시켜서 거액의 돈을 마련하여 윤희향의 자식들을 유학 보내고 집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로 코로나 바이러스 19개 맥주집을 빌려 파티를 버린 사람입니다. 정의기어 견뎌 윤희향이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의원을 만든 것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저 김어준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성 지지층들이 윤희향을 북핵의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윤희향은 탈북민들과 탈북총업원들을 만나 다시 북으로 돌아가서 죽어라고 회유하고 협박을 하며 김함석과 함께 하였습니다. 송영길을 중북동지회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단첩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와우! 이들이 정명대한민국사람들 맞습니까? 유노중도 중국동지회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단첩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와우! 이들이 정명대한민국사람들 맞습니까? 김남북도 중북동지회의 국가고안법을 위반한 간첩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와우! 이들이 정명대한민국사람들 맞습니까? 김용님도 중북동지회의 국가고안법을 위반한 간첩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와우! 이들이 정명대한민국사람들 맞습니까? 김종인도 중북동지회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단첩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와우! 이들이 정명대한인국사람들 맞습니까? 박범계도 중북동지회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단첩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와우! 이들이 정명대한인국사람들 맞습니까? 춘이에도 춘북동지회의 북가보안법을 위반한 단첩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와우! 이들이 정명대한민국사람들 맞습니까? 고인정도 춘북동지회의 북가보안법을 위반한 단첩행위를 음. 옹호하였습니다. 와우! 이들이 정명대한민국사람들 맞습니까? 북한도 중국 동지회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간첩 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와우, 이들이 정녕 대한민국 사람들 맞습니까? 김두관도 중국 동지회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간첩 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와우, 이들이 정녕 대한민국 사람들 맞습니까? 이해찬도 중북동지회의 국가고안법을 위반한 간첩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와우! 이들이 정명대한민국 사람들 맞습니까? 정세균도 중북동지회의 국가고안법을 위반한 간첩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와우! 이들이 정명대한민국 사람들 맞습니까? 이낙연도 중북동 지회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단첩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와우! 이들이 정명대한인국사람들 맞습니까? 정청대도 중북동 지회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단첩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와우! 이들이 정명대한인국사람들 맞습니까? <웃음> 최강욱도 중국동지회의 국가공안 법을 위반한 간첩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와우! 이들이 정명대한민국사람들 맞습니까? 황우나도 중국동지회의 국가공안 법을 위반한 간첩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와우! 이들이 정명대한민국사람들 맞습니까? 안인석도 중국동지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간첩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와우! 이들이 정명대한민국사람들 맞습니까? 우당호도 중국동지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간첩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와우! 이들이 정명대한민국사람들 맞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중북동지회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단첩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와우! 이들이 정령 대한민국 사람들 맞습니까? 문재도 중북동지회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단첩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저비 재난 관계자들과 더불어 민주당 지지하는 당성 지지층들도 중국 동지회의 국가보안 법을 위반한 단첩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김어준, 미디어 VOP, 팩트 TV뉴스, TBS, 서울의 소비 관계자들도 중국 동지회의 국가보안 법을 위반한 단첩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한딘이 황의도, 뭘로 나라야 바꾼다. 정치이정치 시간. 김초원도 중북동지대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한첩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중북동지회가 이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백만그로나무보내 사투개치 반대, 전투기구 입안대를 북한의 지령을 받고 실천한 것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제 영향을 보시는 전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전국인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며, 구독...